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식 투자로 실패로 하신 분이 많죠 주식 투자에 실패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선물옵션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옵션은 주식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게 빠른 시일 내에 깡통이 되죠.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는 재산을 다 날리죠. 순식간에 한달 안에도 재산 다 날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선물옵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한달 안에 그동안 잃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 기의 회 땅이 바로 이 선물옵션이 기의 회 땅입니다. 자, 희망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투자 실패한 이후에 선물옵션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자입니다. 이 방송하는 목적도 그렇고 어,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어, 이 네, 기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물 팔을, 어, 팔을 물 옵션에 대해서 콜 옵션 파를물콜 옵션 옵션 이 60짜리를 한번. 자, 제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리냐면 8월 23일 날요 예, 야간 종가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야간 종가는 진입할 수는 없겠죠. 자, 8월 26일 날 종가 8월 26일 날 종가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 0.83입니다. 자 0.83 자 0.84 보시면 자. 8월 26일 자, 월요일이죠 월요일 종가 자, 콜 260짜리, 종가가, 0.83, 그죠? 0.83. 자, 0.83입니다. 자, 종가상, 이2 6 8월 26일이온 폭락한 장이었습니다. 보시면. 1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8월 26일 월요일이죠. 시가는 251.50이고, 종가가 252.60입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던,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은 때문에 콜 268도 거의 비싼 가격으로 산거지, 그죠? 그렇게 샀을 때, 이제 83이거든요. 0.83 0.83이면, 이게 이제 천만원치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합니다천만0 천만원. 천만 원. 1만원 매입을 했다고 하면 1 0이0만원 매입을 했다고 하면 만원 배수 을러다면몇0약이만면 1000만원 매누기했면만원 나누기 면 예. 1000만원 1000만원 나누기 0 0 0만원매입거든요0 0 0만원다만원만원다요 48개야. 아, 매수를 4 8개 매수를 하면 1000만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오늘 9월 9일이죠. 9월 9일. 자,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종가 얼마죠? 자, 콜 260짜리 종가가 볼까요? 자, 자, 오늘 어, 콜 260짜리 종가가 지금 7.73, 7.73으로 어, 9월 9일 그죠? 7.73으로 어, 마감을 했죠, 그죠? 260짜리가 자, 260짜리가 7.73 마감을 했습니다. 7.73 7.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8경이죠. 자, 얼마일까요? 자, 이거 곱하면 됩니다. 7.73 곱하기 자, 아까 25만이라 했죠. 25만, 25만 곱하기 몇 경이죠? 48경이죠. 9200만이 되는 겁니다. 9200 9200 자, 76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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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배, 그죠? 자, 9.27배입니다, 27배. 여러분, 이렇게, 자, 며칠 정도 됩니까? 어? 5일하고, 5일하고 14일만에, 14일만에, 그죠? 14일만에. 자, 14일만에, 1000만원 투자해서 9,200, 76만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재테크가 있습니까? 네. 눈시고 찾아봐도, 어, 옵션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재테크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할 때, 아, 우리는 희망을 찾자입니다. 희망을 찾자. 자, 그런데, 콜옵션 이런게 매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아무 때나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대박 조건이죠 이게 바로 대박 조건 어떨 때 이렇게 대박이 나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8월달, 8월달, 9월, 9월물이군요. 9월 9월물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9월물입니다. 9월, 9월, 9월 만개가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월물 콜옵션 9월 2 6 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그죠? 대박조건은 일단 행보를 행보를 한 달간, 한 달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올랐다, 내렸다. 환장합니다, 이건. 올랐다, 내렸다. 누가 합니까? 어. 외국인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내려갈 듯 하고 올려버리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리고. 예. 어 이게 바로 어 외국인이 작전하는 거죠? 작전하는 글로벌 세력이죠, 글로벌. 외국인이 뭐,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글로벌, 글로벌 세력이죠.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이 시장을 주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이 이렇게, 예, 를한 달간, 이렇게 보세요. 예. 자, 폭락을 하고, 죠 8월 초에, 그죠? 폭락을 하고, 여기서 지금 양봉이 되잖아요. 저점에서 양봉은, 예, 상당히, 위가 있습니다 또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 뒷날 어떻습니까 예, 십자형이겠죠 십자형 자 십자형도 또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뒷날또또 십자형입니다 반장하죠 그뒷날또십아형 아, 어, 올리지도 않고 내지도 리 않고 계속 행보를 합니다 자 30년 어떻냐면 폭락을 하니까 폭락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포을 대거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외국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포을 아, 쓸어 담고 있죠, 그죠 매도한 포을 매수를 하는 거죠, 보죠. 코를 매수를 하는 거죠, 코. 그 양매수 이죠, 이죠, 양매도를 하는 거죠, 양매도. 그래서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MACD. MSC 일봉상, 매수가 떴다 했죠? 8월 21일, 2 5 8 4고이 매수가 뜨게 되면은, 상방으로 마음을 돌려듭니다. 이날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3일간 증대했잖아요. 그죠? 3일간. 이 내릴 때, 아 이게 이제 다시 턴날 수도 있고, 이게 또, 매수가 가짜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매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이 매수를, 이 매수를, 어, 진짜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를 저점에 매수를 하는 거죠. 코를. 월말점 돼가지고. 이 대박 조건이 이 행보를 한달 내내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한달 내내 하고 있어요. 자, 대박 조건은 행보를 한달 내내 하고 있어요. 자, 행보를 한 달간 내내, 한 달간 내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쯤. 어, 지수의 저점 혹은 조금 어, 뭐죠 혹은 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 대박 조건이 뭐냐면은. 완전히 터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변곡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대박이 나오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동안 여기서 이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내리면서, 내리면서 이 저점을 형성했어요. 저이 저점. 이 저점을, 저점을, 저점을 토가 하느냐, 그죠? 더 붕괴를 하느냐. 이 저점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대박 조건이 나오는 거죠. 고점과 저점, 음, 이건 저점이죠. 저점이 형성되고, 어, 저점이 형성되고, 그니까 저점보다 약간 위에 지금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 네 바닥을 만들면서 행보를 하면서 진을 다 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점에서 양봉이 3개 나왔잖아요, 3개. 양봉이 3개. 양봉이 3개 있잖아요, 이게. 양봉 3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박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잘 없습니다. 6월, 5월 말도 그죠? 있었지, 아이고,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장트의봉이 있잖아요. 네. 지수의 저쪽 고점이 있어야 아, 대박조건이 되는겁니다. 변곡이 일어나는거죠. 변곡. 때가 대박이 납니다. 완전히 코를 죽여버리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코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코는 거의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코이 대박이 난 거죠, 지금. 9배배가 터졌습니다. 지금 갖고 재미있어야 되고 행보를 한 달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달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자 외국인의 그동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량, 이거 중요해요 외국인의 동량이 아주 또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대박 만들어야 되지 대박은 아무나 만들지를 않아요 외국인이 끌어올리니까 되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 특히 음 야간 선물 있잖아요 야간 선물 아주 중요합니다 야간 선물은 다음날 어 주간 주간 선물에 대단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외국인의 포지션이죠. 야간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죠. 음. 두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다음날 주간 선물에 대단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야간에 작게 올라도 주간에는 크게 올라 버리죠. 외국인 동향 가장 중요하다 자 중요하고 오늘도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외국인 동향 어떻습니까 외국인 동향 지금 계속 응? 선물이 지금 298약을 지금 매도치고 있잖아요 매도치고 있는데 선물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주가한정보다 마이너스 어? 0.05 밖에 안돼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지금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약간 지금 아까 낮에 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0.28%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일자별로도 이게 있습니다만은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올려놓고 또 개박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풋수를 재검매서 했죠. 보세요. 자, 오늘 푸수를 49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뭘로 의미를 하겠습니까? 자, 선물. 지금 2700개 약이나 매도를 쳤어요. 자, 매도를 쳤는데, 자, 주식은 2300억이나 사잖아요. 그죠? 2300억이나. 네. 주식을사는 어떻습니까? 성으로 매도하고 있죠?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폭락을 해도 여러분들은 손실을 안 보기 선거에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그 응? 연계 승성에또 예,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사면서 어,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횟지를 걸어놓는 거죠. 폭락을 해도 폭락을 하면 옵션에서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죠 오분 들은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응? 전조점이죠. 이게 전조점인데 전조점이 200, 268이란 말입니다. 응? 268 전조점이 268입니다. 268 오늘 268.75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어, 이것도 뭐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여기도 저점이 268.25. 저점을 다 지금 오늘 국가상 올렸어요. 이건 저점이 269.55. 자, 이 선이 지금 어, 중요한데, 이 선을 돌파 못하고, 그러니까 270 정도, 그죠? 돌파 못하면 또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번 만기가 어찌될지 상당히 중요한 선에 왔어요. 이걸 지금, 이 저점을 지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고가, 오늘 고가가 268.70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지금도 대단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걸 뚫기가 만만치 않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또 이제 힘을 또 발휘해가지고 올라칠 수도 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또 온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니다 기회는 옵션에서 이렇게 어? 9배나 터지기 때문에 1,000만 원 같으면 9,000만 원 이렇게 8,200만 원, 원 벌어 드를 수가 있는 거죠. 부분이 동료 중요하고 네, 이런 대박쪽 생길 때 네, 여러분은 어, 촉각을 곤두 써야 됩니다. 자, 행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옵션 옵션 옵션, 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기회가 있습니다. 배워 놓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걸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관심도 가지고 내가 배팅을 예, 선물 옵션은 뭐 자기 자본에 10%에서 20%만 배팅을 하셔야 돼요. 예. 특히 옵션은 배팅 잘못하면 다 깡통됩니다. 천만원이 바로 체로가 되어버려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콜 260종가를 8월 26일날 종가, 월요일 종가였는데 2.83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제로로 보여요, 제로. 옵션이라는 것을 이게 제로로 어디로 갔습니까? 7.73까지 가버렸죠, 오늘. 그래서 9.2배가 터진 거예요, 지금. 불과 14일만에. 이렇게 인생을 뭐, 이쪽이죠, 평생 벌어드일 돈을 단 14만에 일 이렇게 8,200만 뭐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아니겠어요? 뭐벌수 있는 사람은 덜어 있겠지만 14만에 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매수 를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양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린 겁니다. 양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4배나죠? 4.7배나죠. 가 4.7배나죠. 이때 8월 23일이나 뭐 8월 26일자로 양매수를 해도 이렇게 오시면 4.7배되는 가 겁니다. 천만원 같으면 4770만원이 되는 거죠. 4천만원, 4천만원 투자할 경우 4천 770만원 양배수 했을때 지금 넣으면 투자했을때 4770만원이 되는겁니다. 어머머하죠? 자 이걸 어디까지 이제 보유할 것이냐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할 때 끝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9월 11일이 만기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일하고 모레인데 자 이게 어떻게 얼마로 뭐 결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7.14 이걸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기회가 있다 이거죠. 수익 투자로 실패를 했을 때 선물 옵션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선물 옵션은 특히 옵션은 말이죠.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해서는 잘 안됩니다. 한번 매수를 하고 한번 어, 뭐 끝까지 갈수 있는 담력이 또 필요합니다. 어, 그런 담력이 예, 있는 분은, 어, 신세계로, 뭐 아마, 어,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거 인자, 이거 인자 음, 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대박도 나오는 조건하고, 이런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1월달에 대박이 또 터졌죠, 그래서. 아,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올라갈지, 다시 또 내려갈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m a c d 에서는 매수해라고 나오잖아요, 매수. 매수해라고, 매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매도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큰거 하나 먹는 거예요, 이거. 일생일대에.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고 나머지는 다또 행보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몇번 하더니 또 여기서 또한번또 오지게 먹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오지게 먹다가 또 계속 또 행보할 거예요, 또. 몇번그 행보한 다음에 이제. 한 큐가 있는 거죠. 그한 큐를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 분석해가지고, 한번, 그때는 콜로 한번 옆에 모으면 되잖아요. 옆에, 그 아. 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회가 올 것이다. 또 인연이 되면, 또 새로운 인연이 되면 말이죠. 행운이 올지도 모르죠. 그죠? 하여튼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꼭재기하셔서 어, 어,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